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소희입니다 3월 마지막 주, 그리고 4월 첫 주도 겹친 주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웃음> 오늘 하디쇼에서는 <웃음> 투자자분들의 공통적인 질문들이 골드반삭스 고객들한테 몰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것들을 한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건데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똑같은 어,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최근 시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네. 골드반삭스의 그 고객들의 다섯 가지 질문에 답이 될 만한 아,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런 내용들도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대 이 글로벌 은행들이 질문과 답변을 서로 혼용해서 하디 이슈에서 다뤄보는 것으로 우리 투자자 분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부터 가볼까요? 네, 지난 주에 이제 우리나라 음. 주시장이 이제 0 8 5 이제 소소하게 올랐는데 예. 그동안 이제 줄고 팔아 재끼던 외국인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2,500억 정도를 순매수한 것은 음.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의 이제 삼대 지수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서 두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예. 특히 지 지난주에 S&P 500은 6%, 음. 그 나스닥은 한 8% 정도 올라서, 예. 아, 저기 오버슈팅 한 것이 아닌가, 예. 과매수가 아닌가, 이런 어 생각에 지난주에 좀 약세장을 볼 음. 수도 있었, 있겠다고 했는데, 아닌 뭐 그것을 불식하면서 이지 예. 어 연속 어 3대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어, 어쩌면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음. 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점쳐 봅니다만, 이따 한 이시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골드방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러한 그 투자은행에서의 논점은 약간 또 다른 측면도 음. 있기 때문에, 아, 어, 요 다음 저기 한지 씨에서 이제 자세한 건좀 어,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 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돌아왔었던 것은 다분히 미국 시장의 분위기와도 무관치는 않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늘은 네. 또 조금 팔자로 돌아서 와 있지만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할까요? 아, 이제 이번 주에는 결국에 있어서 이제 지수는 어, 지수는 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일정한 부분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예, 예. 많, 많습니다 어,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음.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미국의 이제 주요 또 경제 지표들이 예, 예. 발표되고 우리나라 수출 이제 지표도 음. 이제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들이 어, 겹치는 주간이라서 지수는 어, 좀 어느 정도 정체되게될 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지수보다는. 어 저기 어, 그차별에된그 개별 종목 위주로 음.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번 주에 좀 이제 그 고무대 우리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수 음. 있는 한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예. 중국산 제품 352개 중 이제 토탈은 한 520개 종목 되거든요. 음. 520개 종목 중에서 352개 종목에 대해서 어 관세 부과와 관련돼서 예외 조치. 그러니까 음. 어 부과된 관세를 예외 조치를 한다는 건 좋은 이야기죠. 그렇죠. 관세를 네. 없애겠다는 음. 얘기이거든요. 이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미국이 어떻든 인플레이션 압박이 음. 크다 보니까 어 관세가 있으면 아무래도 물가상승 압력이 있겠죠. 그래서 예. 물가상승 압력을 좀 낮춰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음.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좀 밀접하게 동맹을 맺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좀 단절을 해라 음. 하면서 약간의 그 당근을 음. 제시하는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중국산 제품이 에 관세 부과에 대해서 예외 조치가 된다는 것, 음. 즉 관세가 풀린다는 것은 예. 우리나라는 그 중국 향 수출이 음. 뭐 완제품이나 중간제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조금은 이런 음. 부분들은 그 긍정적인 영향을 예. 미치 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이 관계를 쓰고 있다. 그죠? 그렇죠. 어, 이, 이 관계를 썼는데 예, 예. 그것이 예. 한국에는 어쨌든 유리하게 그렇죠. 어, 적용할 예. 수 있는 부분이 예. 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음, 조금 전에 또어 네. 전반적인 이제 지수는 조금 보합 네. 어, 박스권에서 움직이더라도 결국 이제 업종을 봐야 되니까 되겠... 개별 종목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관련돼서 결국 그것은 이제 실적하고도 관계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 이제,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실적과 관련돼서는 미국 주식 시장이 음. 금리를 이렇게 예. 올리고 있고, 아니, 금리와 관련돼서 음. 두 가지가 현재 계속 시장에 나타나고 예. 있지 않습니까?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음. 아 어, 2.5%를 찍고 2.4% 대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음. 그다음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좀 굉장히 그 근접해 예. 있죠 0.2% 예. 어, 포인트 음. 차로 지금 근접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기 그 S&P 500 하고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볼때 음. 여기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취약하지 않습니까 금리 예. 상승에 그런데 금리 상승과 관련돼서 음. 가장 많이 오른 게 나사랍지수예요. 음.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할 거냐 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동안 어, 기술주가 많이 빠졌다. 그렇습니다. 예. 어, 기술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진 그 기술주가 아, 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을 수도 있다. 소위 저가 적감 매수세가 확 들어가죠. 그렇죠.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네. 좀, 어, 좋아졌다고 음. 얘기할 수도 있고, 어,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S, 저기, 그, 미국의, 어, FED가, 음. 금리를 0.25씩 일곱 번이 아니라 예. 벌써 한번 올렸으니까 여섯 번 추가 올린 거는 0.50 네 음. 번까지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0.75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어, 이것과 관련돼서 지난주 미국의 3대 지수가 음. 다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어, 그 정도까지도 음. 가격에 이미 반영이, 반영이 됐다. 됩니다. 아, 얘기를 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주시장도 결국에 있어서, 어, 일정 부분 가치주를 가지고 음. 있지만, 어, 실적이 뒷받침 되는, 어, 낙폭 과대주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음.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돼서, 어, S&P 500 지수가 지난주 음. 이제 주말, 이제 장을 마감하고 주말 기준으로 했을 때, 58% 정도, 500개 종목의 58%의 종목이 5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했어요. 음,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국면으로 그렇죠.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다는 건어 바닥을 좀 음. 다지지 않았나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확신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은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팡주 있않습니까 음. f a n g 팡주와 관련된 많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종목들 대부분이 5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예. 했다는 건 조금은 오를 종목은 오른다는 음. 저 주간 키워드와 맞게끔 예. 우리가 그런 종목 선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음.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것은 지난주에 나이키인지가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염려가 많았었죠. 왜 그러냐면 글로벌 나이키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음. 것보다는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많으니까 예. 글로벌 물류망이 음. 코로나 때문에 막 막히고 그래서 엉망이 됐잖니까 특히 동남아시아 글로벌 물류망이 엉망이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 중국과의 최근의 관계에 있어서 음. 중국 판매 부진도 현실화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비관적이어서 굉장히 낙관적인 음. 실적이 발표가 됐다는 부분들은 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실적 장세로 넘어간 음. 미국에 있어서도 좀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지 음. 않을까 하는 것이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나이키는 기술주가 아니라 네네. 우리가 전형적인 야외 활동주잖아요. 그이 그렇죠, 그렇죠. 예, 야외 활동주가 11, 12, 11. 어1 2 1 2 예, 네, 석달 네, 네. 동안의 분기 실적이 네, 네, 네. 시장의 측직보다 크게 상승했다는 거죠. 네, 맞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역량을볼때 음. 상당히 긍정적인 네, 네. 측면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어쨌든 어 실적이 뒷받침되는 음. 이러한 그 기술주식에서도 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음. 한번 어, 좀 선별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드만삭스 고객들이 요즘 어 시장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 아마 이 질문도 지금 듣는 분들이 나도 어~ 저게 의문이야 했던 분들 많은데 또 관련해서 나중에 있다가 어~ 뱅크업아 보니까 자 거기서 시장에 대한 대체적인 이야기들 일종의 전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자 이것들이 이 골드만삭스 고객들의 다섯 가지 질문에 마치 답을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맞물려 예, 예, 있는데 예, 예. 어째, 재미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골드만삭스가 음. 이제 질문한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의 고객들이 고객들, 예. 고객들이 골드만삭스 판매 채널에 음, 음. 질문한 걸 모아놓은 거예요. 예, 좀 공통적인 것들 그렇죠. 음. 모아놨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좀 어, 들어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굉장히 투덜대고 푸념하고 예. <웃음> 있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예. 자, 이제 여기에 있어서 배경은 뭐냐면은 음. S&P 500 기준으로 해서 4200 아래로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아, 4200이 깨지면 3500까지 내려간다고 음. 하면서 비관론자들이 매우 매우 나쁘게 예. 전망했는데 다시 어, 순식간에 또 음. 4,500까지 되돌아왔단 예, 말이에요. 그게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예. 지난주 걸쳐서 음. 4,500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음. 이제 어, 고객들 입장에서는 뭐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어, 내려가야 나는 더 내려가 음. 4,200포인트에서 비관론자들 얘기도 예. 3,500, 3,600까지 내려가는 걸좀 기다리고 음. 있었는데, 왜 내려가지 않냐? 음. 음. 무슨 이유냐 도대체 음, 음. 이런 첫 번째 질문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갔다. 음. 이제 4,200을 찍고 이제 4,500까지 지금 돌파를 음. 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4,200이 진 바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음. 음. 또한번어 머리를 두드려 맞고 떨어지겠지. 음. 그럼 도대체 언제 정도에 다시 주식을 좀 줄여 놓고 음. 한번더 저가 매수 음. 기회를 찾아 가야 될까 예, 예. 하는 게 있고 어, 세 번째는 도대체 음. 이 상황에서 누가 주식을 샀지 예. <웃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음. 네 번째는 뭐냐면 은 중앙은행과 싸우지 말라는 아주 그냥 금과 옥조가 있는데 예. 지금 중앙은행이 두 가지를 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린다 유동성을 해소한다 음. 그럼 이것은 주식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즉 중앙은행의 순능을 한다면 주식을 싹 팔, 팔아야 예. 되는데 어? 중앙은행과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런 음. 얘기를 하는데 음. 왜 주식이 예, 나는 예. 중앙은행이 싸우지 말라는 그 격언에 따랐는데 왜 내가 지금 박탈을 가면 느껴야 음. 되지? 이런 얘기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 욜로 개인투자자 그러니까 아 이, 저기 생애는 한 번뿐이 없다 음. 욜로라는 말이 이 생애를 즐기자 예. 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즐기는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장을 떠났는 지라았더니왜 음. 쟤는 언제 또 돌아갔지 음. 뭐 이런 이제 다섯 가지 질문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통과하는 예.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빨리 해과될지를 몰랐다 음, 음. 이런 얘기를 하고 누가 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제 그 최근에 음. 미국의 채권시장에서 예. 11주 연속 음. 어저 자금이 이탈이 됐다고 음. 합니다 채권시장에서 11주 연속 자금이 이탈이 됐다는 건 최근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서 이제 돈을 뺐다는 거죠. 예. 그럼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 음. 것인가 하는 음.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또 하나 볼 부분은 뭐냐면 은어 채권 시장이 지금 40년 동안 음. 강세장을 유지했다고 를 합니다. 예. 예. 그럼 40년 동안 강세장을 유지했는데 이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음. 시장이 약세장에 초입에 들어섰지를 예. 않았나 음, 음. 그럼 이제 자 내가 돈이 있는데 채권을 사야 음. 사야 되는 게 맞을까 주식을 사야 되는 음. 게 맞을까 하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더 유리하지 예. 않을까 예.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하두가또 하나가 음. 인플레이션이지 예.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음. 화폐의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음. 그럼 돈을 가지고 이제 이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 유가증권을 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주식을 예.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7% 얘기를 막 나오고 음. 있으니까 그렇다면 7% 정도의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에 값어치가 떨어진다면 은 내가 7%의 주식투자 손실이 나도 괜찮지 음. 않는가 하는 얘기로 환원할 수가 예. 있겠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음. 최근에 골드만삭스의 다섯 개 질문에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구체적인 건, 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음. 이제 일곱 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일곱 개의 질문은, 질문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미국 주식은 진바닥을 찾는가? 예. 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음. 진바닥을 찾는가? 그런데 참 진바닥인지 아닌지는 일곱 개의 음. 질문에 답을 하면서 진바닥인지 아닌지를 예. 한번 가늠해 보자 음. 하는 건니이 질문에 대한 뱅크 오브 아베리카의 답이 아까 골드만 삭스의 고객들의 공통된 질문의 일부 답이 되겠다. 그죠? 그렇죠. 음. 상당 부분의 답이 음. 이제 되겠죠. 예. 이제 저는 아까 얘기한 것은 누가 이렇게 샀냐 하는 음. 얘기는 아까 이제 채권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을 뿐이고, 예. 자, 짐바닥이지 아니냐는 이제 1번. 음. 아, 긴축 통화 정책 모두 가격에 반영되고 금리가 안정되었는가? 금리가 안정되었는가? 그건 아니다, 그죠 아니죠. 그 <웃음> 이제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X 표를 음, 칠 수가 있겠고, 음.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 기대치가 하향 안정화 됐는가? 즉, 경제 성장률의 기대치 성장률을 하향 조정 여지가 남아 있는가? 그렇죠. 지금 계속 하향 조정되어 왔는데 그렇죠. 이게 끝났는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끝났는가인데 지금 대부분은 아직도 모른다. 음. 더 하향 조정은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얘기가 예, 더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기대치가 지금 충분히 낮아졌는가 음, 하는데 이것도 어 지금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생산 원가가 음, 높아지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기업이 기대치가 좀더 낮아질 음. 여지가 좀 남아있다 예예. 하는 것도 하니까 이것도 X표. 이번 3번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이번은 경제 전체의 그렇죠. 소위 침체 이런 그렇죠. 이야기고 3번은 그 가운데서 개별 기업의, 기업의 문제에서 그렇죠. 보면 이익이 계속 축소되는 이것도 아직 그렇죠. 끝나지 않았다. 네네. 어쨌든 현재까지 1번, 2번, 3번만 보면 주가가또 이제 다시 떨어질 확률이 그렇죠. 높다. 그렇죠. 진바닥은 오지 않았다고 예, 예. 이제 요것만 가지고 예. 이것만 얘기를 가지고는 할 그러는데 있겠죠. 이제 또 그다음 네, 질문. 이제 그거 다음 거 질문 네 번째 질문은 음. 유가는 안정되었는가 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 세부표예요. 예. 어느 쪽에서는 이제 이 정도면은 음. 이제 안정됐다는 음. 얘기도 있고 음. 아직도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 의견 보류로 치고요 네 번째는 예. 기름값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 경유도 <웃음> 많이 올랐고 네. 이제 많이 올랐는데 지금 얘기가 미국에서의 음. 계속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일 가스의 생산량이 예.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예. 이제 캐나다도 굉장히 많이 그 원유를 생산하고 음. 있는데 캐나다도 지금 증산에 나섰다고 증산가설. 얘기를 하고 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가가 안정됐다는 얘기도 좀 많이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에도 불구하고 이건 음. 아직 모르겠다. 예. 중립적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가의 밸류에이션중 음. 주가는 충분히 낮아졌는가 예. 하는데 4,200까지 빠지면서 음. 어 밸류에이션 충분은 어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됐다. 자 이것은 지난주 지난주의 실제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주가는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낮아졌다는 음, 오 예, 맞다. 예, 맞다. 그다음에 기술주는 과매도 상태인가 예, 맞다. 예. 기술주가 어마어마하게 오, 좀 음,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 어, 제가 이제 아까 58% 종목이 50일 이동 음, 평균선을 넘어섰다고 했지만 예. 그 이전 한 3주 전에는 뭐였냐면은 나스닥 지수의 반 정도의 종목들이 음, 빠진 게 50% 빠졌다고 예, 그랬었어요. 예. 아마 그 기억을 하실 텐데. 음. 그런 것을 본다면 기술주는 이과감에도 음. 상태인 것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5. 그럼 6번까지 쫙 보면 전반적인 시장은 아직도 안심할 시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가격은 굉장히 싸다. 그렇죠. 이것들은 반영이 돼 있다, 주가에. 이렇게 예, 또 예. 6번까지는 해석이 됩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7번. 어, 블랙스완, 우리가 뭐를 알지 못할 음. 그런 블랙스완이 좀 나타날 것인가 예.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블랙스완으로 이제 그, 벤커버 아메리카가 지목한 음. 블랙스완은 세 가지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미 지목을 했다는 건 예. 블랙스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블랙스완은 예.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텔스잖아요. 블랙스완 음.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이상 나빠질 음. 여지가 있느냐? 그러는데 대부분은 아닐 가능성 음. 모르지만 오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엑스는 아니다 적어도 음. 더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최근에 중국이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이 음. 되고 심천 증시가 폐쇄 예. 아니, 심천 경제가 폐쇄가 되고 음. 뭐 이런저런 해서 중국이 과연 블랙스완으로 등장할 것이냐 음.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영향은 네,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는 음. 않을 것이다.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미크론도 또한 변이가 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의 영향력이 블랙스완으로 작용할 것인가 음. 하는 건데 이 부분도 그럴 여지가 있지만 음. 어, 이제는 어,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치명률을 본다면 이또 다른 음. 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경제를 봉쇄를 하고 이런 수준은 음. 아닐 것이다. 해서 블랙스완의 출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냥 이제,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음. 어, 세모와 동그라미 <웃음> 사이. 예,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까 1, 2, 3번은 음. X였죠. 음. 4번은 이제 잘 모르겠다. 예. 그런데 5, 6, 7번은 대략 동그라미에 음. 가깝고, 예. 자, 여기에서 본다면, 그러면은, 어, 베어마큰 랠리, 즉, 짐바닥이 이제 4,200이 음. 짐바닥이냐, 아니면 4,600에서 음. 한번더 부딪히고 떨어질 것이냐 예. 하는 이제이 갈림길이 있는데 음. 음. 저보고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보고 한다면 아, 저도 4,600포인트의 음. 공방을 예. 저는 한번 지켜보고 음. 저는 어,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음. 제그 투자는 예. 더 지켜보고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좀, 그, 비이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빠지는 종목이 있다면, 예. 나는 어, 4,600포인트, 음. 이런 공방이나, 뭐, 네오메켄 음. 랠리나 이런 단어랑 상관없이, 그런 종목을 한번 줄집은 해보겠습니다. 음. 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음. 싶은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 좀 믿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 파울리장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94년도에, 음. 94년도에 그린스펀, 어, 그, FRB 의장 모델을 얘기를 했어요. 예. 94년도에 에, 그린스펀 의장이 어떤 얘기, 어떤 걸 취했냐면은, 그때 기준금리를 3%에서 6%로 빠르게, 음. 예, 저기 올렸죠. 올렸어요. 음. 그런데 9 4년도의 주가 지수는 약간 1% 정도 마이너스였어요. 예. 그 해는. 아, 그 그런데 95년도는 30%대 음. 상승을 했어요. 예. 그리고 2000년도까지 다섯 개 예. 년도 이상 두 자릿수 음. 상승을 했어요. 음. 즉, 어, 그리스펀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금리를 그렇게 빠르게 올리면서도 경제를 음.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주식시장의 음. 에, 아주 음.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낸 예. 그리스폰 모델이 예. 있거든요. 음. 그런데 파월 의장이 왜그 발언을 했을까요? 음. 적어도 본인은 어, 경제 및 주식 시장에 부담되는 존재는 음. 안될 것이다. 예. 그러한 무지막지한 금리 정책은 하지 않을 음. 것이다.라는 것을 시장에 저는 제시했다고 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어, 4,200, 4,600에서 음. 어, 심하게 이렇게 음. 등락을 하기보다는 예. 확 이제 뒤통수 음. 얻어맞듯이 4,600에서 4,200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예. 좀 이러한 데서 어좀 뭐랄까 타임 음. 시간 플레이를 하고 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어 너무 음. 서두르지는 않대 에좀 입맛에 맞는 가격대에 오는 종목이 있다면 예. 좀그 저가 매수 음. 이제 지금 오르는 날 오르는 날 추격 매수보다는 음. 내가 어 그동안 봐왔던 종목이 있다면 떨어지는 음. 날 줍줍하는 이러한 뭐그 매매 전략이 유효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느끼는 딱 하나의 결론은 있네요. 아 예예. 예. 어, 지금 다시 오르다가 요즘 뭐또 예, 예. 오를지 모르겠지만 네, 단계적으로는 네, 네, 네. 어쨌든 지금보다 툭 떨어지면 네, 네.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예, 예. 것은 정답인 듯하고 예, 사야 된다 할 때. 또, 어, 대풀이 되는 기술주. 네네네. 기술주가 그전에 많이 떨어졌고, 네. 이 지난 2주 동안 또 조,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을 거는 기술주다. 네네네. 이것을 네. 지난 2주 동안 확인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음, 뭐 한꺼번에 들어갈 것은 물론 아닐 수 있으나, 네네. 나름대로 분할 등등을 해서 적정하게 너무 이제 밀리, 마음이 밀릴 필요는 없고, 네네네. 어,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 자, 그 정도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아마 듣는 분들도 충분히 마음속으로 확정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오늘 또 답답한 가운데 어 3월 마지막 주, 4월 첫 주가 겹치는 주간 주식시장 전망 우리 조성영 소장님하고 같이 진행해 드렸는데 투자자분들께 조금이라도 4월을 봄을 맞이하는 어 준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